네, 요거 귀고리 상품페이지 제일 첫 번째 하셔야 될 거는 여기에서 룰러 툴을 이용을 해가지고 제가 음, 지금 보면은 이 사진이 조금 삐뚤어져 있거든요. 뭐 여러분들 눈에는 별로 안 보일 수 있는데 그걸 좀 확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룰러 툴이라는 걸 이용을 해가지고 여기 끝에서 여기 끝까지 이렇게 보면 좀 각도가 좀 기울어져 있죠. 이렇게 삐뚤어져 있죠. 그래서 이렇게 제가 대줬어요. 그러면 위 위를 확인하면 제가 썼는 룰러 툴의 시작에서부터 여기까지 왔을 때 너비가 얼마인지 그리고 높이 높이가 변했다라는 거는 틀어졌다는 거겠죠. 그리고 앵글 각도 얼마로 틀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고 나서 얘를 바로 잡아주려고 하면 오른쪽에 있는 요 S로 시작해서 레이어로 끝나는 요 길다른 영어를 이렇게 눌러주면 돌아요. 자동으로. 수평을 맞춰주는 툴이에요. 그래서 수평을 이렇게 맞춰주고 나서 이 사진의 배경에 있는 하얀색 부분 여기 사진 찍을 때요 생기는 요 종이 부분을 지워버릴 거예요. 자 지울 때 쓰는 기능으로 가지고 책에 설명되어 있는 거는 조금 어,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펜툴을 만약에 여러분들을 사용해서 이거를한땀한땀 한땀 해주거나 아니면 여기에 있는 요런 걸로 해주게 되면 하루 종일 하겠죠? 왜냐하면 배경에 있는 색상 차가 주얼리 같은 경우에는 별로 안 나니까. 그래서 얘한테 쓰시는 거는 좀 다른 기능을 사용을 할 거예요. 제가 레이어를 하나를 복제를 한 다음에 얘한테 레벨 값을 좀 넓게 잡을 겁니다. 레벨 값을. 그래서 이미지 메뉴에 어드저스먼트에 트 있는 레벨이라는 메뉴로 들어갈 거예요. 레벨 값을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여기에 있는 요렇게 숫자를 이렇게 조절을 해보면 이 이미지에 대해가지고 색깔을 이렇게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때 제가 책에 써놨는 자료에서는 여기를 47, 가운데 0.16, 오른쪽 228 이렇게 하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조절을 해줬더니 사진이 배경 하얀색과 여기 있는 상품의 극명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정을 해주면 조금 더 바뀌죠? 이렇게 조정을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OK 버튼을 눌러서 여기에 있는 매직 웬드 툴이라는 걸 사용을 해요. 매직 웬드 툴로 제가 여기 배경에 있는 흰색 부분을 딸깍 누르게 되면 어? 좀 많이 들어왔네요. 여기를 조금 줄일게요. 더 줄여야겠다. 10, 5, 2. 이상하네요. 아, 여기 체크가 풀려져 있어서 그러네요. 이렇게 해줬더니 배경에 있는 부분이랑 배경에 있는 부분이랑 상이랑 이렇게 확실하게 분리가 됐죠. 네, 이 상태로 이 상태로 하고 나서 이 귀걸이 메인 카피라고 지금 올라져 있는 복제 있는 레이어에 눈을 감겨주세요. 그럼 밑에 있는 그림이 보이게 되죠. 어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 레이어를 눌러주고 딜리트 키를 이렇게 눌러 주면은 배경 하얀 게 없어지게 되죠. 그죠? 이제 좀 남아 있는 지저분한 부분만 지우개로 닦아 주면 작업이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데만 이렇게. 지우개 크기 조절해가지고 이런 데만 쪽쪽쪽쪽 닦아주면 은펜툴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시간이 줄어들고 디테일한 부분들도 좀 살릴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쓰는 기능은 사실 여러 개의 기능을 일부러 조합을 시켜가지고 조금 쉽게 할수 있는 게 없을까라고 해서 제가 좀 고안을 해내는 방법이고요. 요 방법으로 하지 않고 자기가 제일 편한 방법으로 사실 하셔도 크게 무방하기는 합니다. 이렇게 해주면 깔끔해지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는 어디를 하냐면 이렇게 한 다음 제가 레이어를 잠깐만요. 이것만 좀 지워주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레이어를 복사를 해서 얘를 반대로 이렇게 돌릴 거예요. 그리고 반사 이미지를 만들려고 합니다. 이렇게 <웃음> 하고 나서 레이어 마스크를 이용을 해가지고 밑을 이렇게 쓱 닦아주면 반사가 만들어지게 되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데까지 한번 같이 해볼게요.